안녕하세요. 프로세싱 강좌 진행을 맡은 안녕 미디어아트 이재민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프로세싱으로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싱 홈페이지 processing.org를 방문하여 다운로드 프로세싱을 클릭하고 본인의 컴퓨터에 맞는 운영체제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홈페이지 왼쪽 메뉴에서 레퍼런스를 클릭하시면 프로세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명령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가 끝났으면 프로세싱 압축 파일을 바탕화면 또는 프로그램 폴더에 풀어주시고 폴더 안에 있는 실행 파일을 더블 클릭하여 프로세싱을 실행시킵니다. 이때 실행 파일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바탕화면에 옮겨주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파일 메뉴 아래에 있는 환경 설정 창을 열어줍니다. 언어는 한국어로 선택하고 글꼴 선택을 한글 폰트로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흰색 바탕의 스케치 에디터 창에 한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스케치 에디터와 콘솔 글꼴의 폰트 크기는 보기 편하게 키워줍니다. 프로세싱은 어떤 기능을 수행할지 예상 가능한 키워드로 만들어진 명령어를 입력하고 소괄호 안에 설정값을 입력한 뒤 마지막에 세미콜론 을 붙여주면 컴퓨터에서 실행 가능한 최소 단위인 명령문이 만들어집니다. e y w r d o 콘 t 창 e 어떤 값을 출 r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명령 r 입 o 다 실행 버튼을 누르면 콘솔창에 한글이 출력되고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 기본 크기의 스케치 창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화면 보기 배경 색상은 완전 검은색으로 설정해 주시면 스케치, 스케치를 전체 화면으로 실행시켰을 때 바탕이 검은색으로 출력되어 어두운 곳에서 프로젝션 매핑 작업을 할때 배경이 검은색으로 깔끔하게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국어 언어 입력 허용 앞에 박스 체크해 주시고요. 프로세싱의 사용 메모리는 설정은 1기가로 키워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금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 스케치 창이 두 번째 모니터에서 실행되도록 선택하였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어, 그치로 OK버튼을 OK 누르시면 설정이 마무리됩니다. 프로세싱은 기본적으로 어, void setup과 void draw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oid setup 함수는 어, 한 번만 실행되는 함수로 주로 스케치창의 크기를 설정하는 명령어 사이즈와 배경색을 설정하는 백그라운드 명령어를 넣어줍니다. void draw 함수는 프로세싱이 실행되고 정지할 때까지 계속 실행되는 함수로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지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명령문들을 입력해줍니다. 요리에 비유하면 어떤 음식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은 보이드 셋업에서 준비를 해주고요. 요리 방법에 대한 설명은 보이드 드로우에서 순서대로 적어서 설명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명령어 사이즈로 스케치 창의 크기를 가로 600 픽셀, 세로 400 픽셀로 설정하고요. 배경색은 명령어 백그라운드로 설정하는데 이때 명령어 백그라운드의 설정 값을 어떻게 입력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는 명령어를 드래그 선택하시고요 도움말에서 레퍼런스 찾기 또는 컨트롤 쉬프트 F 단축기를 누르시면 명령어 설명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프로세싱에서 색깔을 입력할 때 설정 값을 하나만 넣게 되면 회색조로 0은 완전 검은색, 255는 완전 흰색이 됩니다. 0에 가까울수록 짙은 회색이 됩니다. 설정값을 3개를 넣게 되면 각각 RGB값으로 레드, 그린, 블루, 최소값은 0, 0은 0%, 최대값은 255, 100%로 rgb 색상의 혼합 비율에 따라 색깔이 정해집니다 선택적으로 네 번째 설정 값을 입력하게 되면 알파값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소 값은 0 0은 0% 로 완전 투명하여 뒤에 이미지가 그대로 드러나 보이고요 최대값 255는 100% 완전 불투명으로 뒤에 이미지가 하나도 비춰 보이지 않습니다. 명령어 stroke, fill, tint 와 같이 색깔을 지정하는 명령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모두 같은 방법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때 상위 메뉴 도구 아래에 있는 색상 선택 도구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색깔 설정 값을 rgb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프로세싱 스케치 창의 좌표를 살펴보면 기준점 또는 원점 0,0의 위치는 왼쪽 위입니다. 여기서 오른쪽 방향으로 가면 x좌표값이 증가하고요. 왼쪽으로 가면 x좌표값이 감소합니다. 아래 방향으로 가면 y좌표값이 증가하고요. 위로 가면 y좌표값이 감소합니다. 프로세싱은 기본적으로 픽셀 단위를 사용하는데 픽셀도 아주 작은 크기의 사각형으로 기준점의 위치가 왼쪽 위이기 때문에 스케치 창의 크기가 600,400일 경우 600,400에 한 픽셀의 점을 찍는 명령어 포인트로 점을 찍어보면 화면 창을 벗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창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안쪽점은 설정값을 599, 399를 입력해야 됩니다. 다음은 선을 그리는 명령어 라인 을 살펴보겠습니다. 라인은 총 4개의 설정값을 가지는데 첫번째 두번째 값은 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점의 x, y 좌표 위치이고 세 번째, 네 번째 값은 선이 끝나는 두 번째 점의 x, y 좌표 위치를 나타내며 실행시켜보면 두 점을 이어주는 선을 그려줍니다. 첫 번째 선은 0,0에서 600,600까지 그려주고요. 두 번째 선은 0,600에서 6 0 0 600, 6까지 0까지 연결되는 선을 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케치 창 크기는 600에 600으로 설정해 주시고요.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두 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의 굵기는 명령어 stroke w e i g h 로 설정값은 픽셀 단위로 만약 5를 입력하면 5픽셀 굵기에 선을 그려주며 기본적으로는 1픽셀 검은 선을 그려줍니다. 선의 색깔은 스트로 e 이며 어, 설정값은 명령어 백그라운드와 마찬가지로 rgb 값을 넣어줍니다. 2d 이미지를 그릴 때에는 보이드 드로우가 계속 실행되지 않고 한 번만 실행될 수 있도록 보이드 셋업에서 명령어 노 no 루프를 넣어줍니다. 이제 직사각형 그리기 명령어 렉트를 이용하여 몬드리안의 추상화를 그려보겠습니다. 명령어 렉트는 첫 번째, 두 번째가 직사각형이 그려지는 기준점의 x, y 좌표 위치이며 세 번째는 가로 크기 네 번째는, 세로 크기를 나타냅니다. 직사각형 네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고 싶을 때는, 에 다섯 번째 설정 값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려볼 몬드리안 주상화는, 검은색 외곽선의 굵기가 20픽셀로 동일한 여섯 개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이드 드로우 첫 줄에 명령어 stroke w e i g h t 로 모든 사각형의 외곽선 굵기를 20픽셀로 설정해 줍니다. 외곽선의 굵기를 조절할 수 있는 명령어 Stroke w e 외곽선을 기준 센터로 하여 바깥쪽과 안쪽 양쪽으로 넓어지면서 굵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왼쪽 위 첫번째 노란색 사각형의 기준점 위치는 x좌표 10, y좌표 10, 가로 크기 180에 세로 크기 300으로 설정값을 입력해 줍니다. 도형의 어 안쪽면 색깔을 채워주는 명령어 필로 어첫 번째 사각형의 안쪽면 색깔을 노란색으로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두번째 왼쪽 가운데 흰색 사각형은 안쪽면 색깔은 흰색으로 설정하고 기준점 xy 위치는 10,310 가로 크기 180에 세로 크기는 170을 입력하여 그려줍니다. 세번째 왼쪽 아래 파란색 사각형은 어, 안쪽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설정하고 기준점 XY 위치는 10,480 가로 세로 크기는 180에 110을 입력하여 그려줍니다. 네번째 오른쪽 위 빨간색 사각형은 안쪽면 색깔을 빨간색으로 설정하고 기준점 XY 위치는 1 9 0 0 10. 가로 세로 크기는 400에 470을 입력하여 그려줍니다. 다음은 오른쪽 아래 다섯번째 여섯번째 흰색 사각형은 안쪽면 색깔을 흰색으로 설정하고 오른쪽 아래 왼쪽 사각형은 기준점 190,480 가로 세로 크기는 290에 110을 입력하여 그려주고 오른쪽 사각형은 기준점 480,480 480, 가로 세로 크기는 110,110을 입력하여 그려줍니다. 그럼 이제 실행 버튼을 눌러 보면 스케치 창으로 몬드리안의 추상화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